하하, 들려요? 안녕하세요. 아니 산 거는 한 5년, 4, 5년네 되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냥 경찰에서 서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파밍했는데